스네이크 오너 플레인 제목 그대로 비행기 안에서 뱀이 기어나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무려 수십 수백 마리 그냥 한 마리만 나온다 그래도 입에 거품을 쳐물고 백덤블링을 조질 마당에 맹독을 가진 독사 수백 마리가 등장 나르는 여객기 안에서 뱀쇼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 뱀들의 정체는 다름아닌 범죄 조직의 테러라는 설정 고작 사람 하나 잡겠다고 이지라를싼 건데 정말 대단한 정성과 노력이 느껴집니다 껴집니다. 영화 속 뱀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어마가 무시한데요 화장실에 나타난 뱀은 한 남자의 꽈추를 물어뜯고 구석에 몸을 숨긴 어느 커플에게는 온몸에 맹동 마사지를 창렬 여기 이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상을 부리더니 급기야 남의 강아지를 뱀한테 던져주는 미친 폐악지를 시전 결국 아나콘다의 먹이가 되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어! 영화는 무척 산만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재밌습니다. 전반적으로 황당한 장면들이 차고 넘치며 대놓고 B급스러운 연출들이 뜻밖의 재미를 자아내는데요. 그 와중에 주인공이 무려 사무엘 잭슨. 세상 찰지고 스무스한 쌍욕으로 enough 영화의 삐짜스러움을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적당히 재밌고 적당히 무섭고 적당히 약반 영화를 찾으신다구요? 그렇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에물려 광견병에 걸린 미친 개가 등장합니다. 쿠조라는 이름의 세인트 버나드 네로와 함께 우유를 배달하던 파트라슈도 바로 이 견종인데요.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견병이 발병 사람을 습격해서 마구 물어 죽이는 어마무시한 폐악질을 선사하게 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흉악스러워 지는 쿠조의 쌍판 거품을 물고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이 영락 없는 미친 개 그 자체였는데요. 특수분장팀의 노고와 쿠조의 연기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었죠. 으,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중반 이후 어린 아들과 함께 차 안에 갇힌 주인공이 밖에 있는 쿠조와 대치를 이루며 꼬박 이틀간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점차 뜨거워지는 날씨로 인해 차 내부는 말 그대로 불지옥 조금씩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몽롱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을 열었다간 미친개 쿠조가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여기서 오는 긴장감이 이 영화의 백미입니다 스티븐 킹의 원작을 바탕으로 하는 밖의 수자 적어도 개가 등장하는 공포 영화 중에서는 닥치고 원탑 이죠 소설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습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간식 챙기고 도전 이번엔 도시 전체를 뒤덮은 수백만 마리의 쥐떼입니다 덕분에 틈만 나면 나오는 장면이 요딴 느낌 말 그대로 랄 쥐가 풍년이죠 백화점 수영장에서 첫 등장 물놀이하던 아이들을 아비규환으로 몰아넣고 이후 본격적으로 백화점 곳곳을 지옥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에 쥐잡이 전문가인 잭 카버가 투입 아리따운 여주와 알콩달콩을 병행하며 쥐새끼 대치에 돌입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백화점에 나왔던 쥐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사실은 도시의 지하 전체가 쥐들의 소굴이었다는 소름 끼치는 전개가 이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후반부에는 운행 중인 지하철이 쥐떼에게 둘러싸이는 세상 끔찍한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나처럼 쥐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쥐악인 장면 보기만 해도 5,6번 경추가 신나게 애리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작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마지막 장면은 말 그대로 쥐새끼 대잔치 애처로운 나의 영혼이 강 건너 할머니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죠 목숨이 날아가기 전에 이쯤에서 패스 지금까지 제기준 최악의 공포물 다크콜론이었습니다 저를 힘겹게 했던 쥐새끼가 가고 그 자리에 박쥐가 왔습니다 하... 쥐도 싫지만 박쥐도 만만치 않은데요 심지어 이 영화에 나오는 박쥐들은 생체 실험으로 인해 유전자가 변이 된 식인 박쥐입니다 과일이랑 벌레나 처먹던 것들이 이 영화에선 사람을 습격해 뜯어먹는 건데요 이런 영화가 언제나 그렇듯 수백 수천마리가 떼지어 등장 삽시간에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동물 재난 영화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아, 게다가 몇몇 개체는 덩치까지 변이 거의 사람만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이쯤 되면 적에 과연 그냥 박쥐인지 아닌 흡혈귀 새끼인지 킹리적인 가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영화 황혼에서 새벽까지 인가요 영화 박쥐는 동물 재난 영화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재난을 일으키는 동물이 나타나고 이 동물을 각별히 애정하는 전문가가 등장 그리고 동물을 사납게 만든 원흉인 미친과학자와 마지막으로 주인공을 도와 조력하는 경찰관이 등장하죠. 때문에 전개 자체는 굉장히 뻔하지만 그만큼 기본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킬링타임용으로는 그럭저럭 쏘쏘 강력 추천은 아니고 살 보시 추천합니다. 엘리게이터는 악어가 등장하는 공포 영화의 원조격인 작품입니다 하수도에 사는 식인 악어라는 독특한 컨셉 사실 이 설정은 미국의 유명한 도시 괴담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변기에 버려진 새끼 악어가 도심 속 하수도에서 폭풍성장 한 제약회사에서 버려진 실험용 개들의 사채를 먹고 거대한 괴물 악어가 되어 사람들을 습격한다는 내용이죠 그냥 악어도 충분히 무서운데 무려 돌연변이 악어 몸길이가 11m에 몸무게도 1톤에 육박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미시시피 악어가 대략 3-4m 정도니 어림잡아 3배를 훌쩍 넘는 엄청난 크기인 거죠 덕분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어의 습격 장면은 가히 괴수 영화를 방불케 하는데요 자동차보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슈퍼 악어의 등장, 급기야는 전문 사냥꾼이 등장해 추격에 나서지만 곧 악어에게 역습을 허용하여 한입거리 간식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결혼식 습격 장면은 이 영화 최고의 백미, 정교한 디테일의 애니메트로닉스로 꽤나 화끈한 재난신이 연출되는데요. 그 밖에도 호수를 배경으로 하는 보트와의 추격신이라든가, 하수도 안에서 펼쳐지는 최후의 일기토 장면 등, 지금 봐도 손에 땀을 주게 만드는 부루의 명장면들이 잔뜩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래시드와 로그, 크롤과 함께 반드시 봐야하는 악어 공포 영화의 바이블 같은 영화죠. 지금까지 하수도에 살고 있는 공포의 식인 악어 엘리게이터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해저 지진으로 인해 바위 틈에 갇혀있던 고대 피라냐들이 깨어납니다 일명 원시 피라냐 일반적인 피라냐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사나우며 훨씬 더 식욕이 왕성한데요 새빨간 눈에 강화된 턱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에는 멀쩡하지만 피냄새만 맡으면 환장을 하고 돌변 먹잇감의 뼈와 살을 순식간에 발라버리는 파격적인 개인기를 펼쳐줍니다 움직임에 대한 반응 속도 또한 가히 역대급 그야말로 사냥에 최적화된 이 구역의 깡패였죠 영화 후반부에는 비키니 파티가 한창 중인 해변가를 습격 바닷물을 레드와인 빛으로 빨갛게 물들이는 역대급 재난신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영화 피라냐는 조단태 감독의 1978년 원작을 새롭게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연출을 맡은 인물은 알렉산드르 아야 엑스텐션과 크롤 등을 연출했던 프랑스의 명 감독이죠 피라냐는 그의 필모를 따져봤을 때 그리 뛰어난 작품은 아니었지만 선정성과 오락성 그리고 장르적 쾌감 면에서는 가히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중일관 살색과 빨간색이 시신경을 후리는 뭐곧딴한 영화랄까요? 후방주의는 필수지만 장르 팬이라면 닥치고 직진 아야 감독이 선사하는 생날것의 빨간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야 감독이 선사하는 생날것의 빨간 바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아마존 강 오지를 탐험하던 주인공 일행 그러던 중강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해 고립되어 있던 폴이라는 남자를 구하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모든 게 수상해 보이는 정체불명의 남자 아니나 다를까요 사실 폴의 정체는 악명높은 밀렵군으로서 주인공의 배를 가로채 아나콘다 사냥에 이용하는 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는데요 이후 정체를 드러낸 폴은 급격하게 돌변하며 주인공 공 일행을 협박 그렇게 쥐 꼴리는 대로 온 정글을 들쑤시며 아나콘다 사냥에 올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나콘다가 어디 순박한 아낙네도 아니고 젖다위 개수작에 곱게 넘어 갈리는 만무했겠죠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나콘다의 대역습 일단 혀를 낼름거리며 먹잇감의 체온을 감지한 후 날렵한 몸놀림으로 상대방을 순식간에 낚아채버립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휘감아 숨통을 조이고 뼈마디를 작살내서 한방에 꺾어버리는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최후에는 만악의 근원이었던 포를 상대로 말 그대로 사이다 같은 참교육을 시전하게 되는데요 가히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하는 화끈한 연출 뱀이가 물면 많이 아프지만 아나콘다한테 물리면 아프기도 전에 가는 거죠 뛰어난 특수 효과와 화려한 캐스팅 상큼발랄한 볼거리가 한가득한 영화입니다 분명 아나콘다가 재난의 중심이지만 이상하게 후반부로 갈수록 아나콘다를 응원하게 되는 미묘한 영화 지금까지 아나콘다 였습니다 인가 잡새들이 등장하는 미스테리 호러물 다음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1963년작 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마리의 갈매기 떼가 인간들을 습격합니다 평화롭던 생일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원인 모를 새들의 습격에 사람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왠가 잡새들의 깜찍한 지랄 발광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 할뿐 이번에는 수백 마리의 참새들이 벽난로를 타고 지방까지 쳐들어옵니다 글자 그대로 풍비박살 혼돈의 카오스 가 펼쳐지는데요 급기야는 새 들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람까지 발생하고 엄청난 수의 까마귀 떼가 학교에 있던 아이들을 급습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는 CG가 없었기 때문에 나르는 까마귀들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봐도 크게 이질감이 없는 놀라운 연출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후반부에 등장하는 갈매기 습격신 주유소에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며 수많은 갈매기 떼가 마을을 덮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주인공 멜라니는 꼼짝없이 공중 전화박스에 갇힌 채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새들의 습격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그 종류와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급기야 새떼가 득실거리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가히 세기말적인 분위기까지 느껴지 되죠. 참고로 히치콕 감독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 영화음악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새소리로만 사운드를 채워 넣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영화를 보고나면 왠가 새소리가 이명처럼 따라다니는 기이한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이코 현기증과 함께 히치콕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아직 못보셨다면 무조건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I'm <laughs> sorry. Ah!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실험용 상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개체수는 총 3마리 일반적인 상어들보다 압도적으로 거대하며 무엇보다 뇌의 크기가 5배 가까이 증폭 지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뇌색 상어들이라는 설정인데요 영화 초반부 기지 밖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모조리 박살낸 뒤 마취에 걸린 척 사람들을 속여 연구소 안으로 침투 모두가 방심한 사이에 이빨을 들니다 내며 본격적인 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상어의 습격으로 멘붕에 빠진 사람들 설상가상 이들을 도우러 온 구조 헬기까지 사고를 당하게 되어 나머지 생존자들은 망가진 기지 안에 고립되고 마는데요 급속도로 악화된 날씨와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해저 기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식인 상어들과의 치열한 사투가 러닝타임 내내 가열차게 그려집니다 특히 뇌생남이 되어버린 상어들의 전략이 그야말로 일품인데요 기지를 뚫기 위해 도 도구를 사용하고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서프라이즈 어택 궁극적으로는 기지 전체를 침몰시켜 넓은 바다로 나가는 것이 이 녀석들의 최종 목표였죠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어들의 재롱잔치에 깜짝 놀라게 되는 상어의 상어에 의한 상어를 위한 영화였달까요 재난 영화의 클리셰들을 모조리 박살내며 화끈한 장면들이 쉴새 없이 등장 한마디로 레니 할린이 레니 할린 해버린 여름이 한 쿨레나는 블록버스터급 재난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 노스 이후 감히 최고의 상어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 지금까지 딥블루 씨였습니다 <웃음> 동물 재난 영화를 다룰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명작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작품은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75년작 조스입니다 단돈 900만 달러의 저예산으로 만들어져 무려 2억 6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전설의 갓띵자 이 작품을 통해 블록버스터라는 개념이 최초로 탄생했으며 이제까지의 상업영화 시장경제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린 역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인데요 초반에는 상어의 모습을 꽁꽁 숨긴 채 긴장감을 높여주고 여기에 전설적인 브금을 얹어 활용 점정을장렬 이후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상어의 정체가 드러나는 신박한 연출이 돋보였었죠 사실 이러한 연출은 지금 보면 굉장히 뻔한 클리셰지만 이 뻔한 클리셰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조스였다는 사실 다시 한번 조스의 위대함에 아들의 난린이 솟구칩니다 그런데 어디 그뿐일까요? 진실을 밝히려는 주인공과 이를 은폐하려는 나쁜놈의 등장 어디선가 사냥꾼이 나타나 포획에 성공하지만 알고보니 진짜는 있었다는 극적인 반전 최종적으로 주인공만 혼자 남아 괴물과 일기토를 벌이는 장면 등 동물 재난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클리셰가 바로 이 조스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이 영화가 나온지도 거의 5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최고의 동물 재난 영화로 손꼽히는 전설적인 영화 최고라는 칭호가 붙을 때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놀람> 알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뭐 없냐? 아 있지 당연히 살려는 드릴게.